아돈 이제 600개만 더 모으면 되는데. 아 진짜, 아, 진짜? 크레딧 크레딧 크레딧. 네. 그럼 네. 3천 네, 개 가져갈래? 나 크레딧, 나나나 크레딧 나 나만 돌아. 나 크레딧, 크레딧 18,000 가져가. 아, 어차피 쓰지 써도 또, 또 남거든. 가져 아, 가져가. 다 가져. 다다 줄게. 블리블리스다 줄게 그냥. 아, 어, 만팔0 내가 내가 가, 갖고 있는 본캐 보게 다다 줄게 너다 가져가. 없어 나 진짜 다 가져가 진심으로. 내가. 내가 이 부계성 이 74일만에 2랩까지 키우면서 느낀건데 어, 어, 그 네. 다, 다 가져가 그냥. 일단 근데 근데 어떻게 마음을 편해 가지는 그냥 게 그냥 천천히, 천천히 게임하면 언젠가, 언젠가 또모아지고 또 그런 거야. 나는 어, 뭐 경쟁력 포인트 황금복을 황금구 사니까 또황금복가한 다음날 황금복또 사더라. 괜찮으니까 천천히. 와 황금. 괜찮으시네. 황금 연습하려고산 아, 건데. <웃음> 아 연락하려고 황금을. 인지 부럽다. 음, 이안 되는 게. 인지 네, 네. 황금 황금 무기를 예. 왜왜 잘하는 아니냐거나 잘하는 거예 사는 거지 연습하고 사는 거 아니야? 황금 무기를 사면 뭔가 이이 무기를 내가 끼야될 실력이 될 정도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.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사는 거야. 어, 복임님도 황무시네 음. 아 뭐야 상대, 상대, 상대 한번 바뀌었는데? 다 나갔어 다, 다 나갔어 불다나갔어마자다 나갔어 어쩜 라인 오자마자 나이스 아 나? 나? 전부 다 세게, 전부. 아, 아 잠깐, 그러니까. 그래. 전부가 문제라고, 전부가. 나... 아니다, 나, 나 빼고 말해. 나빼맞 말해. 가왜 이러냐고. 아? 아? 아? 내 말투가 그냥 이렇게 말하겠다 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? 그래, 그래 무슨 상관이야. 무슨 상관이야. <웃음> <웃음> 원래, 원래 게임할이그 말투, 말투, 인가, 인가. 자네. 자네. 혹시 목소 듣고싶은가요? 랩블뀩이 <웃음> 젊었네 <웃음> 아 <웃음> 내가 많이 아파서 말이야 <웃음> 아 모드가 모드가 이제 풀이 죽을때 라운드 롱 크래치 힘이 들어온다 <웃음> 게임이 잡히지 않는구만 천에 나에게 무슨말을 하는것인가? 허허, 전에 전에 뭔가 강구하고 있구만. 나는, <웃음> 나는 <웃음> 오버지게 형사했을 허허.